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번 보물찾기 영상에서 제가 부캐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궁금증이 생겨서 어, 지금 이렇게 같은 클래스로 부캐 만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어,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어, 결국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조건으로 부캐는 키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필수 조건이 아닌 게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무가금 기준 지금 부캐릭터 다시 30렙까지 키우는데 지금 5시간 가까이 걸렸고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좀더 좋다면은 아마 시간은 조금 더 단축될 거라고 봅니다 어, 단축된다 해도 한 기본 3시간 4시간은 계속 걸리기 때문에 어, 그 정도 시간 걸린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캐릭터 삭제는 50렙 때 가능합니다 어, 저는 바로 삭제가 될줄 알았는데 어, 레벨 제한이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봉캐도 아직 50렙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 어 벌써부터 부캐를 키워서 어 50렙 만들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엄청난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은 그냥 부캐 만들어서 어 4렙 전에 보물상자만 획득하고 삭제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물상자 업적 여기 보물상자 업적이죠 이 업적을 받으려면 은 상자 10개를 오픈해야 됩니다 상자 10개를 오픈할 때이 1번부터 전설 뽑기 랜덤권을 주는데, 어, 이 10개를 얻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서브 캐스트 5장을 클리어해야 돼요. 그걸 클리어 안 하면은 9개, 어, 개수 9개 밖에 찾지 못하고, 9개라면은 이 전설까지 뽑을 수 있는 이 소환권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상자로 주는 일반 고급만 받을 수 있는데, 어, 이 작업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렇다면은 부캐로 노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업적 보상. 지금 성장 업적 보상인 이 확정 희귀와 바타 요거죠. 지금 같은 클래스로 했기 때문에 이 명예로운 희귀와 바타 같은 거를 받게 될 거거든요. 자 명예로운 원소 약탈자 이게 맨 처음 할 때도 받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명예로운 원소 약탈자 뭐 이런 식으로 부케를 4개를 생성해서 4개다 3 0찍고이 명예로운 명예로운 희귀를 받아서 희귀 합성을 해서 영웅을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패해서 희귀 1개 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만약에 실패할 경우 와 엄청나게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4개의 부 캐릭터도 결국 50례까지 키우고 지워야 하기 때문에 어 한번 실패했다가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짓이죠 저처럼 이렇게 30까지 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업적자 보물상자 20개까지 찾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요토나임 오자마자 부 캐릭터 바로 보물 20개까지 다 찾고 어 이렇게 보상도 받았습니다 탈것 쪽에서는 실패했는데, 저 아바타는 희귀를 한개 건졌습니다. 5시간, 6시간 돌려서 희귀 한개 얻는다, 뭐, 요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웅 웅빨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등급 안 떠주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뽑기 쪽은 부캐작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나중에 누적치로 계속 쌓이면은 언젠가는 희귀, 영혼까지 먹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건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부캐를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뽑기권 말고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우선은 부캐리가고본 캐릭터 서로 간에 공유가 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되는 거는 바로 골드, 다이아 마일리지, 여기 재화들이 공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창고를 통해서 본캐, 부캐 이렇게 아이템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또 주의할 시점이 있는데 기속이두 어, 가지가 있습니다 캐릭터 기속과 그냥 일반 기속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것들은 바로 거래 가능까지 가능한 템들이고 여기 옆에 그냥 기속만 붙어있는 것 이것들만 창고를 통해서 부캐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캐릭터 기속 요거는 말그대로 이 캐릭터 자체에 기속된 거라서 참고로 이동도 불가능하고요 거래소로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수집에 넣거나 아이템 그냥 터트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보니 저같은 무과금들은 본캐가 만약에 장비들이 다 캐릭터 기속이다 어 이렇게 될 경우 부캐릭도 생성할 때 장비 없이 시작하게 되거든요 다행인 점은 지금 푸시 알람으로 주는 이 유료템들 두 개와 사전예약, 사전예약반지 요런 것들은 지금 기속템이라서 부캐로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공유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템 수집 아이템 수집은 이거 계정 자체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부캐 돌리면서 이렇게 나온 템들 수집을 통해 아이템 효과를 바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탈 것과 아바타 이거는 공유됩니다. 특히 아바타 같은 경우는 같은 클래스는 같은 또 클래스끼리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치로 계속 모을 수가 있고요. 다른 클래스를 해버리시면 은 공유되는 거는 탈 것만 공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외의 것들 그 이외의 것들이 정말 엄청난데, 기준이 계정당이 아닌 캐릭터당으로 칩니다. 이 캐릭터당으로 치기 때문에, 특히 좋은 거, 업적, 업적보상 받는 거. 우리 3 0명까지 키우면서 이 업적보상을 통해 골드로 또 챙길 수 있겠죠? 어 제가 중간중간 받아서 총골드량은 모르겠는데, 어 대충 200만 골드 이상 벌립니다. 이 업적작으로만. 캐릭당 받기 때문에 골드를벌수 있다. 그 다음에, 던전. 1장을 다 클리어 하시게 되면은, 맹독의 뱀둥지, 그 다음에 정의 던전, 공허의 유적이 열려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요트나인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난쟁이 비밀통로까지 열렸고요 요거 두개는 캐릭당 공료입니다 자 현재 본캐릭에서 맹독의 뱀둥지 자 지금 티켓은 있는데 무료 입장은 다 썼거든요 무료 입장은 없는 상태고 필로 입장권만 두장 있습니다 자이 상태로 지금 부캐릭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캐릭터와서 던전 맹독의 뱀둥지 가시면은 이렇게 무료 입장 3회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추가 티켓도 플레이할 때 이렇게 두 개를 받기 때문에 어, 총 다섯 판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캐릭까지 같이 플레이하다가 운 좋게 이거 먹으면 은 대박이죠? 제로드라고 그 외에도 정해 던전이 각각 캐릭터당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공우의 유적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 파밍 때문에 돌게 될 텐데 어, 부캐릭도 돌고 본캐릭도 돌아서 어, 골드 수급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난쟁이 비밀 통로 여기서 이제 어, 세공석이나 거래가 가능한 광화석들을 얻게 되는데 본캐 어, 한시간 부캐 한시간 요런 뭐 식으로 계속 돌아서 어, 거래 가능도 또 파밍할 수 있겠죠 부과금 같은 경우는 파밍하셔서 거래소에 팔시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또 이점이 있고 또 한가지 마을을에 마을을에도 한 캐릭당 7개씩 할수 있는데 돌아갈 때는 여기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이게 짝대기가 두개 있으면 2단계 여기는 이제 3단계 3단계는 이제 희귀 장비도 나오고요본 캐릭터 7개 다 돌리고, 부캐릭터 한 번씩 다 돌리면은, 이게 보상이 랜덤만 아니면은,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보상 랜덤인게 좀 아쉽긴 하죠. 되도록이면, 부캐 쪽에서는 이렇게 재료 주는 걸로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랄라 대전. 이 바랄라 대전까지 각 캐릭터당으로 치기 때문에, 본 캐릭터 다 돌리고, 이제 부캐릭터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6번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여기 보상 주화, 이바랄라 대전 주화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캐릭터 당으로 맞거든요. 요거 조금 아쉽고요. 그냥 보상, 보상 상자에서 뭐 좋은 거 뜨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여러 번 돌리는 거죠. 뭐 이런 이점들이 있긴 합니다. 자 이제 판단은 이제 우리 유저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 삭제가 50렙 때 가능하고 삭제 시간이 72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부캐릭터 육성은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 시간동안 그냥 본캐에 계속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이건 이제 각자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맹독의 뱀둥지 이런 식으로 뭐 던전 도는 거는 솔직히 이득이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솔직히 별로라서 던전이나 의뢰 도는 거 말고 과연 부캐릭을 계속 50렙까지 키울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렇게 부캐릭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